한상공회의소와맥킨즈 컨설팅의 2차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대상 직장인의 87%는 우리의 기업 문화가 개선된 것으로 볼수 없다는 등 탑스타도 회사의 대표도 일반 직장인도 그리고 학생이나 저 같은 프리랜서도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훌륭하게 처리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이는 점점 더 커져만 가죠 같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1918년 미국 베들레헴이라는 철강회사에 찰스 슈어버라는 대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바쁜 일정과 업무량 때문에 하루 종일 일했지만 마땅한 성과도 나지 않고 피로만 쌓여갔습니다. 문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회사원들도 마찬가지여서 회사의 경쟁력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 상황을 개선하고자 아이비 리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비리는 생산성 전문가였죠. 아이비리는 찰스 쇼워버의 미팅에서 나에게 15분의 시간을 준다면 업무 효율과 매출을 올리는데 효과가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찰스 슈워버는 얼마를 지불하면 되나요?라고 물어봤는데 아이비리는 3개월 후에 내 15분이 효과가 있었다면 그때 그만큼의 가치를 수표로 보내주세요. 효과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안 보내도 좋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비리는 베들레엠 최강회사에서 15분 동안 회사원들에게 조언을 했고 3개월 후에 찰스슈어브는 2만 5천 달러, 현재의 가치로 약 4억 5천만 원짜리의 수표를 보냅니다. 도대체 어떤 조언이었기에 1 5분에 4억 5천만 원의 가치를 내긴 것일까요? 아이비리가 회사에서 한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일 할 일을 6가지 적어라. 아무리 많아도 6가지만 적어야 한다. 두번째, 여섯가지 일을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한다. 세번째, 다음날 목록의 첫번째부터 일을 시작한다. 네번째, 만약 그날 하루에 끝내지 못한 일이 있다면 다음날 목록 맨 윗부분으로 옮긴다. 다섯번째, 매일매일 반복한다. 이것이 그가 15분동안 전달한 조언입니다. 이 조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단순함입니다. 우선순위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한 번에 하나에 집중을 하게 만들고 이것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방해가 되는 요소들에게 에너지를 쏟지 않게 만들어서 온전히 내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루 종일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막상 딱히 한 것이 없는 분들은 바로 한 번에 여러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멀티가 가능해서 이런저런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인데 오히려 바쁘게 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실상은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가지 일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일을 처리하라는 지극히 단순한 이 조언이 1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효과적인 조언이 된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 조언대로 캘린더 앱에 그날 해야할 것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해서 처리를 하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효율성은 어떤 것 같나요? 만족스럽지 않다면 위에 조언을 한번 적용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매력 더하기 김상상이었습니다